국물 맛을 볼건또 일찍 있는 곳은 지나가줘야지 일부러 그러는 거니? <웃음> 안녕하세요 두바퀴 채널의 행라입니다 아름답구나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섰는 두바퀴 시장 먼저 아침 식사를 위해 찾은 곳은 천천중앙시장 그럴 땐찐 순대국 맛집이 있어서 시장 안으로 진짜. 갔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가격 착한 거 보소 천원 오른 겁니다. 그나마 평소 같으면 순대국 특을 주문하는데 오, 네, 여기서는 네. 못 먹어요. 밥을 금방한 거는 지금 응. 뚜껑 안덮었어 예, 네, 맛있겠다. 날고 흐름한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나진 않지만 찐 맛을 보고 싶다면 네. 강추! 보통을 <웃음> 주문했지만 푸짐하게 쌓여진 아, 건더기들 많이 바닥이 많이 엄청 두껍나? 들어간다. 다진 마늘이 얹어서 나오는데요? 고기 국물이 이렇게 시원할 아, 수 미쳤다, 있나? 한번 신기할 정도입니다. 음, 국물 맛을 볼까나. 아, 너무 맛있어. 아, 어, 깔끔해. 안에 고양이가 있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못지않은 페달링을 하고 있네요 저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가죠? 어, 엄청 쉽게 가네 육림꼭의 청년몰 이런 또 엣지 있는 곳은 지나가줘야지 그러게 블란스 홍차 맛보고 싶다잉 어, 그림 잘 그렸어 레옹바 와, 이찌는 가게들 잔뜩이네. <웃음> 구봉산 전망대 <웃음> 카페거리를 가기 위해 춘천 시내를 관통합니다. 안녕! 두바퀴입니다. <웃음> 강원대학교를 지나 약 7km 이동합니다. 강원대 근처 터널을 통과하는 게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법이죠. 터널! 학교와 부설 고등학교 사이를 지나면 터널이 있습니다. 주말 시장인가? 어, 식혜 얼마예요? 식혜 얼마예요? 5천 원? 원? 원? 큰병이에요? 대병. 네? 제병원 너무 큰데? 2 0원짜리2 0원짜리원이아 네. 그거 주세요 고 네. 그래서 모텔에서 많이 쓰는 거있병 그 호텔에서 많이 구운 거. 병 어때? 아 실패했구나 너다 먹어 <웃음> 부봉산 자락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사가 있습니다. Yeah! 아, 나또 맞아야겠네. 이 구간은 거리가 짧지만 차가 워낙 쌩쌩 달리는 자동차 도로라서 가급적이면 도로 옆 우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이용 권장합니다. 몇 단으로 했을까? 문 열었나? 와, 이 구간 진짜 마의 구간이네. 끝없는 어필. 아, 산토리니가 다가왔어요. 저기서 커피 한잔 찍으려야겠는데. 아침은 먹었지만 크로아상 하나 씹어주는 센스가 있어야 할까요? 나는 가볍게 밟으면 그러냐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우리 집이니까. 음. 이 올라올 때가 문제였아 그러네 오, 어. 여기 밑에서 올라왔어요 네. 저희 이거 타고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어. 아 전기 자전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이거 올라올 때쉬니까땀 별로 안올리니까 갑자기 올라왔어요. 카페 앞에 어떤 분이 전기 자전거에 대해 물으셔서 간단하게 상담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대박 대박이야? <웃음> 무서워 오버하는 것 같아서 직접 어. 확인해봤습니다. <웃음> 안 부서지겠지? 나 <웃음> 아, 너무 무서운데? <웃음> 일부러 그러는 거니? <웃음> 소양강 비유 칫솔은 거기 꽂혀있는 게 너무 웃긴다 근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게 전기기 때문에 네. AS를 할수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응. 결국 어떤 제품 구매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저기 나다에 오실 때 커피 한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예. 예. 아 진짜요? <웃음> 진짜요? 어 고맙습니다. 요거 저기 원프로스한 뭐, 쿠폰인데 우와. 같이 오시면 하나 하나 드실 수 있어요. 우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주셨어. 우와. <웃음> 이거 뭐? 나눔 행사하자. 이거.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웃음>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오실 분에게. 어, 이거 일반 우편으로 쏴드릴 테니까 갖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벤트 실시합니다. 춘천 라이딩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중 라이딩 계획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지면 투썸과 쌍벽을 이룬다는 산토리니 카페 궁금해서 가봤어요 1인 1음료 주문 원칙이고요 출구와 입구를 확실히 구분해 놨으니 참고하세요 근데... <웃음> 멋진 카페는 가고픈데 부봉산 카페거리 코스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 뒤에 소양강 자전거길에 있는 카페거리 어, 강추합니다 어. 전망도 좋고 여기 춘천 시민들의 힐링 명소 같은데 구봉산 카페 거리에서 다시 춘천 시내로 왔는데요 전날 두 바퀴 씹버리고 북한으로 도주하려고 했던 소양강 천의상 앞이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공포 체험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 그런데 춘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이 됩니다 두 바퀴 조금 기차 타기 전에 중식당에서 사용했어요 장궁석 헤인드 프리팅 <웃음> 이렇게 <웃음> 신발 커버를 씌우고 1편에서 보여드렸던 <웃음> 스카이워크보다 긴 공포체험 시작합니다 무섭냐? 오 하늘해 봐. 구름 한점 없네. <웃음> 빠져도 수영하면 된다. <웃음> 이 유리가 깨져서 오래 빠져도 수영하면 된다는 오, 뒤에 대박. 아주머니 대화에 빵 터지네요. 넌또왜 그렇게 깨금발로 걷고 있냐? 두바퀴씨 그 무서워? 무서운데? 그럼 가운데로 걸어야지. 와 여기가 찐이네. 여기 <웃음> 상중 상중도. 들어가는 다리가 네 춘천대교를 건너면 상중도와 하중도에 도착합니다 하중도는 관광단지 개발과 선사유적 발굴로 혼잡하니 권장하진 않아요 주명기씨 여긴 그냥 공사장인데 다시 올라가는 게 어떠실까요? 하중도 하고 있는데 상중도 공사를 안 하고 다 상중도가 어딥니까? 상중도는 적정입니다 안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프로드를 달려야하나요? 약간의 공사 현장을 지나 상중도로 넘어가는 다리는 건너야하니 주의하시고요 포장된 도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상중도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중도 상중도와 하중도를 잇는 다리를 통과하네요 상중도는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천지가 초록초록 사람이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비엔나 커피하우스 유일한 카페이자 쉼터가 있네요 경치 좋은 데 있네요 가보자 무슨 노랫소리들려 다녀오세요? 가자.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놀람> 전기 한 칸밖에 없어서 애껴야 된단 말이에요 <놀람>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숲 속에서 노래가 들리니 이상하긴 했습니다. 교회네. 작은 교회가 있네요. 선명한 노래소리! 작은 교회 주변으로 예쁘게 가꿔진 정원이 인상 깊었어요. 상준도 둘레길은 정말 한적함 그 자체입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차량이 한두 대 정도 지나갈까 말까 했어요. 도심의 소리를 벗어나 조용하게 산책삼아 라이딩하기에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춘천역 근처 중식당 맛집! 서영만의 백방기행에 소개됐던 아주 오래된 자장면집인데요. 메인은 재래식 춘장으로 만든다는 백년자장! 단맛이 없는게 특징이라 호불호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중국냉면은 이곳의 스테디셀러! 땅콩소스 향이 강해서 두바퀴 시치향은 아닌걸로 속선는 겨자소스와 땅콩소스가 거의 1대1 비율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은 푸짐하고 고기와 해산물 건더기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백년짜장소스는 간짜장이나 유니짜장과 비슷한 비주얼이고요고기양이 많습니다. 백년전 방식의 짜장이라서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과는 다른 맛이고요 거기에 간마늘이 들어가니 중화권 나라에서 종종 경험했던 맛이 납니다. 일반 짜장의 달짝지근한 맛이나 고소한 맛보다 오히려 짠맛이 강할 수도 있어요. 현대식 짜장에 길들여진 사람에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경험삼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띠링띠링